크루즈 S1입니다. 매연과 함께 그 배기가스 냄새가 심해서 이제 입고를 하셨는데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EGR 밸브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료 분사량 같은 경우는 목표 메인 분사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연료 분사량 자체보다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매연이라든가 이 냄새는 이 인젝터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작업은 흡기 클리닝과 함께 인젝터 성능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있을 시 점, 그 수리까지 이렇게 작업이 병행이 될 겁니다. 엔진의 성능을 볼 때는 이제 공기량, 뭐 부스트 압력 이런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 음, 중요하지만요 그 센서 데이터에서 연료 분사량 상태를 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의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연료 분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젤에서 이제 출력이라든가 이 가속력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젝터 부분이기 때문에 인젝터 분사량이 이차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자면 5였다면이 분사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목표 메인 분사량 이런 분사량 자체도 이제 늘그 증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증량을 하게 됐다는 거는 엔진에서 이제 그 그만큼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하고자 연료 분사량을 이제 늘리게 되는 거죠. 센서 데이터를 볼 때는 연료의 분사량을 봐서 컴퓨터의 의지를 먼저 보는게 중요합니다. 수월밸브 부분입니다. 수월밸브 카본이 쌓여있는 걸 보면은 뭐 이제 긁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카본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수월밸브가 움직이면서 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두께가 보시면은 이제 많이 이제 그 카본들로 인해서 두께가 이제 두꺼워져 있는데요. 카본을 제거한 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게되어게습 있습니다. 봐이 이렇게, 비교가 이이 됩니다. 디젤 이연이이제 독해지는 경우는 이제 연료가 이제게사가될때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이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라 크루즈의 그 냄새가 독하고 매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추정되는 인젝터를 한번 탈착을 해서 테스트 장비에 물려서 이 인젝터의 현재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젝터 수리 후의 작업 데이터입니다. 연료 분사량과 주 분사량을 보시게 되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고, 연료 분사량, 그 목표 주 분사량이 연료 분사량보다 이제 적어졌습니다. 엔진의 밸런스 자체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연료를 많이 분사를 안 해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